자다가 집에서 수면무흡증 혼자 자다가 안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평상시에 수면무흡증이 있다는 건 많이 들었죠? 예 많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무흡증은 호 네.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흡증이 이제 성인 돼가지고 네. 조금씩 있었는데 이제 심하지는 않았는데 음. 좀 심해진 게 지금 한, 한 10년? 10년? 예. 예이 네, 아, 이 정도로 아, 중증까지는 아니었는데 진짜 중증으로 좀심해지 거는 한한 2년 정도 예, 예. 근데 갑자기 수면 당원 검사를 받게 된 계기가 그 계기가... 음, 어. 친한 동생이 있었는데 음. 그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 자다가 집에서 수면 검증 혼자 자다가 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어. 저보다 좀더 날씬하고 어. 제가 알기로 이렇게 심하지도 않는데 어. 이렇게, 됐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수면 렇게이으니이좀게이제게이다서검사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결과지를 갖고 오셨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어 산소게화도가 제일 낮게 떨어진 게 55%까지 떨게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 기절할 수준이거든요게다가게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숨쉬고 있을 때는 95% 이상이 유지되는데 거의 10%가 떨어졌다는 거는 당뇨, 고혈압 뭐를 비롯한 온갖 질병이 다올수 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양압기를 쓰고도 호흡지수가 23.5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보통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중등도 상당히 심한 편이거든요 양압기를 쓰고도 이 정도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드문데 양압기를 쓰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네. 뭔가 부작용이 있나요? 네. 양압기를 쓰면서 네. 어떤 문제예요? 착용하는 게좀 솔직히 불편한데 네. 이거야 뭐좀 제가 살라고 생각하면 네. 이 정도쯤이야 뭐 감을 그렇죠. 할수 있죠 근데 그렇죠. 하고 네. 나면 은 가슴 통증하고 음. 딱그 등통증 같은 위치 음. 같은 높이 등 가슴이 음, 음, 음, 음. 이게 너무 음. 오래, 하루 종일 아프니까. 하루 종일? 예, 뻐근하고, 뻐근하고 막. 안 해가지고. 예. 숨 쉬기가 좀 불편해. 예, 예, 예. 그러니까. 야학기를 차고 자면 여기가 아프다는 생각에 음. 자기가 좀 싫을 때도 있어. 요 <웃음> 오히려. 아, 자는 게 부담스러워. 예. 어, 이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코를 고른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입이 작고, 어, 부강이, 어, 턱이 좀 작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처음에 물었을 때 걱정했던 것 생각했던 거와 실제로 착용했을 때그 차이 느낌 거 어떤... 걱정한 건 따로 없었는데 막상 빼보니까 크게 이물감 같은 건 없어요. 그 나보다 이빨이 아프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나 처음 찼다고 해서 좀 거부감 그런 건 전혀 전혀 없었어요.